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썸데이 e 식 y 시즌5 이사이에 한번 온라인 공연을 할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어디서? <웃음> 라이 r 리 플랫폼! a 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 h a 지금 포스터 나와 있죠? 예. 네. 네. 포스터 딱. h a t is it? What is it? <웃음> 이 플랫폼의 특징이 뭐죠? 아, 이게 저희가 이제 썬데이 중식이 할 때는 그래도 이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이렇게 송출할 때는 텀이 있는데 여기 라이블 리는 1초밖에 안 됩니다. 음. 여러분과 음. 저희의 간격이 1초밖에 안 돼요. 아, 해번근형이 자주 그랬잖아요. 빨리 대답하라고. 내가 <웃음> 말하면 했잖아요. 었너 그 밥말로 언제 그랬어? 아 질문을 반말로 하진 않았잖아. 방에서 <웃음> 혼자 말로 왜말 안오? <웃음> <왜> 그랬나? 네. 대답하나 뭐. 요런 상황이 네. 적게 네. 발생한다는 거. 그렇습니다. 아. 아, 이게 딜레이가 없다는 얘기죠? 1초면 은 사실 온라인 생각하면 은 거의 없는 정도죠. 네. 그렇죠? 또 다른 그 네. 특이점이 있나요? 캐릭터가 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대요. <웃음> <웃음> 어떻게 어떻게 왔다 갔다 하죠? <웃음> 미안해요. 잘 몰라요. <웃음> <웃음> <웃음> 여기 소이기로는 <웃음> 여러분이 기용 캐릭터가 되어서 무대를 돌아다닐 수가 있대요. 이렇게 돌다 가가지고 러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가상현실 아, 네 음. 가상현실 세뭐 실제로 뭐 이렇게 부동산 중개도 뭐 메타버스 온라인상에서 하는데도 아, 있다 그러고 아, 네. 또 BTS 그렇죠. 또 다이너마이트 뮤비도 네. 이제 포트나이트라는 게임 안에서 네. 선공개를한 적이 있어요 음 그런 식으로 아 이게 이 플랫폼 자체가 메타버스의 베이스티은 그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일권하고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공연을 <웃음> <보면을, 웃음> 보면서 자기 캐릭터를 직접 움직일 수있습니 우리도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약간 보케본곡 같은 느낌이있었어요 <웃음> 네. 하여튼 즉각수. 적용 소통이 가능하다. 내 캐릭터가 공연장 안에서 꾸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수 있다. 제일 중요한 거 티켓팅 방법에 대해서 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라이블리 앱을 다운받고 회원 가입을 하신 다음에 이 룰루랄라 라이브 이런 들어가셔 공연 자세히 보기를 딱 클릭합니다. 이 달에 공연 스케줄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렇죠. 네, 거기서 저희 중식이 밴드 공연 날짜를 선택을 하시고 그 공연을 예매를 하시면 됩니다. 음. 티켓 구매하기 누르시면은 구매를 완료하시고 혹시 또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또 주말이고 일요일이고 다음 늦게니까 알림 설정을 딱 해놓으시면은 예. 0분 전에 알림을 딱 알려줄 거예요 앱에서. 음. 네. 그러면. 입장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살만하게 좋네요. 어차피. 그렇죠. 예. 그렇죠. 알림을 어차피. 그렇 여러분. 네. 어쨌든 저희 기좀 살려주시고요. 여기 오셔서 많이들 지금 구매해 주시면은 저희가 아 역시 중식 밴드는 레이블리에서 계속 모시고 싶은 밴드다. 음. 그랬으면 좋겠어요. 음. 네. 중심대 중식 시즌5 이전에 볼수 있는 유일한 공연. 그 사이에 공연 저희가 뭐 잡힐 일은 아직 없죠? 네. 예. 예. 아직 오오오 뭐, 미크로니. 하 <웃음> 지금 20만이야? 30만 넘지 않았지. 30만 넘어가는 걸 추세를 봐서 다 걸려버리자 라는 추세는 아닌 것 같아서 저희는 아직도 온라인 공연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3월 20일 저녁 아홉 9시 아홉 시. 일요일 9시 선데이 중식이 아니고 네. 중식이와 함께하는 라이블리 <웃음> 온라인 공연 <웃음> 여러분 <웃음> 참여해 주셔서 이제 하나 둘셋둘셋둘 셋! <웃음> 그렇게 만들어져서 거기서 와서 자기 캐드사 참여한 인거 것처럼 이렇게 상상에 빠지면서 그렇게 공연을 보는 그런 재밌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뭐 재밌을지 안 재밌을지는 모르겠지. 그렇게 <웃음> <웃음> <웃음> 하면 재밌는 것 같은데. <웃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곡, 곡 많이 신배 했잖 우리 선제, 선정대처럼 그렇게 곡 짧게 짧게 안할 거잖아요. 맞아요. <웃음> 네, 네, 네. 그렇죠. 네. 곡, 곡 많이 하겠습니다. 네. 오면은 아마 약한시간 정도 할것 같고요. 아1시간이나 네. 거기 가서 한 거야? 가사 해야겠지. 거기 야 거기 어디야 근데? 몰라요 예 <웃음> <웃음> 네, 그럼 고맙습니다 <웃음> 네. 사실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저희가 비도 오고 비분도 그렇고 해서 오늘 클로징 하고 우리 다 해산해서 네. 서로 인생 먹고 살면서 <웃음> 잘 해결하면서 <웃음> 여러분과 또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겠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우리 3월 20일에 만나요 안녕. 안녕